안 기다려도 되네 비 자,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오늘은 리랑 같이 머리를 자르러 왔니다 Second floor. 리아~~ 뭐해~~ 응한 아. <웃음> 음? 하노이 응? 음? 응? 음? 하노이 음. 한번 가볼까? 뿅안노이 <웃음> 최천단이야. 어, 안 기다려도 되네. <웃음> 어, 너무 좋은데. 어?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웃네 <웃음> 야, 아, 오늘은 다낭에서 하노이로 처음으로 국내 여행으로 비행기 타보네요. 진짜 될까? 나마 아, 여자친구... 자, 그럼! 그 뭐, 카페 가서 커피야, 커피 하자나 1시간 일찍 왔어. 남양에서의 커 비행기 이게 반미랑 커피 시켰는데, 커피 두 개. 반미 두 개. 얼마일 것 같아? 13만. <목소리> 13만 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6천원에서7천원 사이거든. 6,500원. 6,500원인데, 이게 말이 돼? 6,500원? 너, 오도 잘못한 거 아니야? 믿을 수가 없는 자야 인코리아, r e a just buy the one b a r e I think the total a m a 커피 두 개, 음, 그 다음에 반미 음, 음, 두 개. 내가 음, 새우 좋아한데, 새우 많이 들었네. 자, 음, 음, 어, 맛있어. 한숨만 떠주세요. <웃음> 아메특 커피 뭐냐면 빵이 진짜 고고해아 커피. 네. 커피 두 개. 아메두 개. 500원. 그냥... 이 How 버블 you d a n e 산공항에 오면 여기로 오세요. 빡! 비행기 많이 타본 분은 알 거예요. 그 비행기는 날짜마다 녹음이 다잖아 Different f i t 그래서. 그래서. 다낭에서 하노이까지 가는데 한1만원만원 그리고 돌아오는게 한 4만원? 음. 5만원? 음. 어, 저희가 지금 수요일? 근데, 수요일 맞나? 수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오는데 한 명이 한 8만원정도인데 모짜렐라 음. 큽니다 아, 하노이 잘 갔다오자 돌우지 네. 말고 다리로 <아 <Economics> 옮겼는데 l o w e d to 거 o u I'm not allowed to go to the 가 o u s e I'm n o 똥얘기 l o w e d to go <웃음> 저 컬러도 진짜 완전 똥컬러야 <웃음> 잠깐만. 음. 여기 어디? 음, 여기 음 안에 들어왔어. 음, 여기가 또 저... 베트남 국내선 공항 네. 아닙니다. 음. 좋지? 네, 네. 좋지. 어, 이제 하노이 가서 뭐 먹을 거야, 어? 먹을 거야. 뭐 먹을 거야? 하노이 가면. 아, 와, 어. 어. 어. 야, 쌀국수. 이 베트남이 아니야? 어웨이타 쌀국수. 야, 낭쌀국 있잖아. 살... 아니, 하노이 수 최고야. 하노이 쌀국수 최고야. a n the d 그냥 먹어. and 하노이 먹먹어 근데 이거 뭐야? 뭐, 뭐야? 이거. 이거 뭐야? 예, 이거. 아버지, 어버 아버지, 아버지, 아버지, 아버아 아버지, 아버지, 아버지, 아버지, 아버지, 아버지, 아5지 아버지, 아버지, 아버지, 천원지아한3아 <놀리쎄> 아, 이거 프로모션더 슬랩. I s t u d i 타 you, the f r e d e e o s i n y a i n i s t h e t e n a i l t t e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여행 많이 다니세요 <웃음> 음. <웃음> <놀놀놀놀놀놀라> <웃음> 여러분 리가 시끄러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인디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여기가 하논이. 하노이 하노이 하노이 도착했습니다. 그럼 내려서. 도두덧차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리 가 이제 하노이 다왔습니다 이제 하에서 참기 도 정도 하노이 이제는 아웃풋. 가자. We'll go change to the t See you in the Hanoi a y Okay. 응? 가자. 왔어. 여기가 하노이. 하노이. Yeah. 하노이. 아이 까꾸 홈스텔그 홈스테이 siêu 예쁘 오케이. 기도 있다. 아. 도착했지. 여자 친구와 뭐? 사진 찍지. 너 so my girlfriend로서 professional tech e a t u r e t a ara a